안녕하세요. 저는 약 1년 2개월간 연관료으로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날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약간 동영상 일기의 개념으로 일기를 남겨보고 싶었어요. 우선 그동안 지출한 병원비는 약 620만원 정도입니다. 기간은 약 18년 7월 24일부터 19년 9월 20일 기준입니다. 해당 금액은 통원치료비 항목으로 보험금을, 보험금 지급을 받았고요.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 개인 부담금은 약 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재활치료를 받는다면 계속해서 금액을 추가될 예정입니다. 영상의 목차는 1. 시작은 슬계관용으로부터 2. 연골연합증의 증상 3. 치료와 병원의 한계, 그 다음에 운동 및 마인드 컨트롤도 있고요. 4. 완치가 있을까?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1. 연골연론증의 전단계 슬개원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개원형이 생겼던 것은 군대였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은 신체에 전투화를 신고 하는 달리기와 침상위를 무릎으로 기어다니던 잘못된 생활습관에 무릎에 무리가 생긴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보통은 아침 달리기 이후에 통증이 가장 심했고 당시에는 무릎줄기 부분이 아팠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통증에 찾아간 군병원에서는 슬개관염이니약 먹고 쉬라고 했지만 군대에서 쉰다는 것은 곧 눈치 보이는 행동이기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염을 하고 알바를 하며 주 2회에서 3회씩 축구와 볼링을 했습니다. 무릎은 군 전역하면 나을 줄 알았고요. 어느 순간 운동 직후 무릎 통증이 동원동원 찾아오더니 알바하는 도중 혹은 좀만 걷기만 해도 무릎이 아파오더군요. 그간 근력운동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여 운동 후 근육이 성장하며 찾아오는 건강한 통증과 무리한 운동 후 찾아오는 관절의 통증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 통증이 있어도 쉬고 나서 또 운동하고 그런 패턴을 반복했죠.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걸 느낀 것은 책상에 앉아있기만 해도 무릎이 쑤시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얼음팩 냉찜질을 해도 차갑다는 느낌일 들고 통증은 없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면접 후에 술을 먹고 나서 무릎 통증으로 걷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운동을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운동 전후과정에 아예 없이 술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무릎 통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는 증상을 듣고 MRI와 초음파 검사하자고 제안을 했고, 연골 연화증과 염통 무릎에 물이 찼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중단하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잘 버틸 직금은 전부 무릎에 꼬라박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슬개건이라는 근육의 염증이 생긴이고 지속적인 무리한 운동에 염증이 도져서 슬개건 주변이 근육 대신에 물이 차이는 상태가 됩니다. 무릎이 도와주는 근육이 없으니 온 운동의 충격을 연골이 다 받게 되고 이는 연골이 약해지는 연골연화증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연골연화증에서더 무리하며 태행성 관절염까지도 찾아온다고 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생각해본 질병의 순서도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골연화증의 통증은 단순히 근육줄기 부분이 아프던 슬개관형과는 다릅니다. 무릎 부분 외에도 통증이 나타나며 또한 깔아지는 피곤함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 통증이 나타난 부분은 허리쪽 고관절 그 다음에 둔부에 힘을 주면 깊숙하게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 무릎 바로 윗부분 그리고 관절 안쪽입니다. 관절 내부측 통증은 무릎 안쪽을 만졌을 때 동그랗게 튀어나오는 슬개골 부분에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과 무릎 뒤측 기준 접히는 부분의 일자선 주름에 전체적인 통증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쪽은 날카로운 것으로 쑤시는 느낌이었고 뒤쪽은 이렇게 베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일상생활 중에서는 관절 내부 통증이 없지만 컨디션은 좋지 않으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나 재활 운동을 과하게 한 날이면 가끔 이렇게 통증이 전체적으로 찾아올 때도 있긴 합니다. 통증만 있어도 일상생활이 지적이 좀 많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신이 깔아지는 증상입니다. <웃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피곤함인데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일정 마무리 이후에 이런 피곤함이 들 찾아오지만 운이 안 좋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일정 도중에 이 피로함이 찾아옵니다 일정을 잠깐 올스톱한 상태로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앉아서 쉴 때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벗고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종아리 뭐 무릎까지 이렇게 계속 두드리면서 마사지 해줘야지 그나마 좀 어, 일시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무릎통증을 이겨내는 것보다 일상생활 좀 찾아오는 이 피로함을 이겨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몸이 깔아진다는 게 정말 끔찍한 것을 이번 연구연구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요이 어, 깔아지는 문제는 관절의 피로함이 몸에 전체적으로 퍼지는 거라서 아마도 무릎이 건강해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1년이 지나고 좀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나서 그제서야 좀 몸이 깔아지는 게 덜하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전체적인 무릎이 증상이 좋아져야지 이렇게 피곤하게 깔아지는 증상이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을 편하게 펼수 없는 공간에 한 자세로 고정되어 있으면 무릎 통증이 찾아옵니다. 대표적인 장소로는 영화관과 운전석, 조수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간이 넓은 좌석들이 많아서 해당 상황이 좀 덜하지만 제가 이렇게 다녔던 곳들은 이렇게 무릎과 이렇게 앞좌석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고정된 자세로 오래 이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태로 오래 있으면 저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수심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마도 요런 신호가 좀 있으시다면 병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높은 계단과 언덕을 내려오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신호등을 건너겠다고 지하철을 놓치기 싫다고 그러니까 계단이나 에스컬레이... 같이 에스컬레이터를 급작스럽게 후다닥 뛰어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달성하면 기분은 좋지만 전그 이후에 무릎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경사가 높은 곳에서 무릎에 부담이 많이 주는 내려오는 것. 예를 들면 등산도 있고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빠르게, 내... 빠르게 내려가기 대회를 하면 순위권에 들 거라는 작은 자부심도 있을 만큼 그렇게 자, 그런 곳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딱딱딱닥 내려가는 건 자신이 있었는데 어, <웃음>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니까 10km 마라톤도 몰래 해보고 축구거나 풋살 같은 것도 몰래 몰래 이렇게 해봤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이렇게 계단을 내려간다는 거는 저한테는 좀 많이 어려운 행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단순히 뛰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걸어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좀 무서워서요. 오늘은 약간 음 음식점에 가서 그것이 복층이어서 2층에서 1층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내려오는데도 무릎 안쪽 관절이 좀 아프대요. 아 위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그런 통증이 일상생활에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네 아직도 계단을 내려올 때 이렇게 통증이 있다는 것은 저한테는 좀 조심하라고 몸이 보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증상은 술입니다. 이 술은 저를 병원에 찾아가게 만든 은인이라고 다르게 대본에 써놨네요. 그 아무것도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술을 먹기만 했는데도 술을 먹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취했다 그러니까 취할 정도로는 술을 먹으면 계단을 이렇게 세게 뛰어내리는 강도의 통증이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무릎이 쑤시지는 않지만 신기하게도. 술을 먹다 보면 항상 이렇게 무릎이 서서 아파오고 고조되기 통증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시작하는 면접을 말아먹고 그 다음날 그 날에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좀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 좀 많이 먹었나 봐요 제 기준에서는 약간 한 병을 조금 넘었었는데 제때가 술을 다 먹고 나서 제가 무릎이 아파서 정말 걷지 못할 정도가 돼서 걔 이렇게 팔을 잡고 이렇게 지팡이처럼 해서 집에 갔었거든요. 그렇게 사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웃음> 그러다 보니 술을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해당 부분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뭐 많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술을 먹었는데도 관절이 아픈 증상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한 번쯤은 건강 이상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동 후에 관절이 아픈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후에 관절 안쪽이 아픈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지금처럼 운동을 하지 말라는 혹시 몇, 운동이 끝났다면 오늘처럼 운동을 하지 말라는 몸이 보내는 시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몸에 무리 없이 건강한 운동을 마친 이후에는 근육이 아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한 다음에는 무릎 관절이 아니라 종아리가 땡기거나 허벅지 근육이 알이 패겼다거나 아니면 팔굽혀펴기를 한 다음에는 뭐 손목이나 팔꿈치 관절이 아니라 뭐 알통 부분이 아프고 가슴 부분이 아프다거나 하는 그런거예요그 어, 다음에 어, 또 다른 통증은 피로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몸이 까아지는 관절 피로감입니다. 이 증상은 좀 음, 그러니까 오래, 걸음, 오래 걷고 나서 아이고 힘들다 하고 하는게 아니라 관절이 너무 쑤셔서 더이상 걸으면 안되겠다 이러고 쉬기 시작하면 은 그것 역시 몸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그럴 때는 병원에 꼭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골연화증의 원인이 뭘까요? 아마 오랜 시간 무릎에 좋지 않은 자세나 잘못된 습관 혹은 운동을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 제 경우에는 근육이 약간 없는 신체에 무리한 운동을 반복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서 했었던 전투를 신고했던 구보, 혹은 이렇게 저녁 후에 나와서 했던 뭐 볼링이나 축구 그런 것을 여유를들수 있겠죠. 저는 2014년부터 무릎에 슬개건염이 있던 것을 알면서도 4년의 시간을 무심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이 찾아오고 이렇게 심각해지고 도지게 됐죠. 어, 퇴원을 참다 참다 한계점에 이르러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그동안 무릎을 방치했던 오랜 시간을 잊은 채학경원에서침 그러니까 맞으면 낫는 빠른 치유 속도를 기대합니다. 병원에다가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연골연합증은 그러니까 초기 증상이 아닌 이상 낫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유는 연골연합증의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 건강한 하반신의 근육을 키워 아픈 연골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운동밖에 답이 없는데 운동은 알지만 단기간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찾게 되는 이유는 이유인 다이어트가 그렇죠. 다이어트는 절대 단기적으로 다들 해결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운동이 섞인 치료는 시간이 하나같이 다 오래 걸리죠. 영번이나 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무릎에 물도 차고, 그 다음에 연골연화증까지 찾아왔다면, 1번 염증을 치료하는 단계, 2번 운동의 단계, 즉 2단계를 거치겠지만, 1년의 시간을 돌이켜본다면, 염증을 치료하는 1단계의 중요성은 약 10%고, 어, 운동을 하는 2단계가 중요도가 약 9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의사선생님께는 보통 상태검진 및 상담을 받고 그 외에는 전부 운동하는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가끔 병원이 아니라 체육관에 가는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만큼 운동의 빈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쓴 병원에 대한 신뢰가 이번 지금 파트의 주제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원고를 지우고 쓰고 영상을 지우고 쓰고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저는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며 어떻게 보면 금기사항인 풋살과 10km 마라톤을 해보고 나서야, 누굽니다, 요거 해보고 나서야 병원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솔직한 고백을 해봅니다. 병원에 대한 신뢰는 장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쓰지만 때로 더욱 아프기도 하고 차도도 없는 그런 순간이 쌓이면 병원이라는 곳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 마음에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부에서 아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주사치료를 받았던 첫 달은 제게 정말 지옥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치료를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컨디션에 병원에 대한 불신을 최고조로 이르렀고요. 집에서는 뭐 병원을 옮기자. 무릎을 차라리 째고 그냥 수술을 하자. 뭐, 저도 뭐, 한번씩 그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1년이 지난,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활치료를 하면서 나을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다음에 희망과 또 괜찮아지는 컨디션을 직접 보았고 10km라는 10km 완주메달이라는 어떻게 보면 각질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활운동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한테는 10km 메달이 그렇기에 제, 제 생각에는 어느 병원을 다니시던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정말 꾸준하게 그리고 진득하게 운동을 하신다면 연골연화증은 누구나 이겨낼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병원을 다녀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의사선생님은 그러니까 운동을 이렇게 하자 염증이 얼마 정도 있으니 이렇게 하자고 라 물론 치료에 대한 처방도 해주시지만 어떻게 보면 방향만 이렇게 제시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고릅이 그러니까 아프신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재활운동을 받으려 이른 주말 아침에 일어나고 퇴근길에 피곤하지만 병원에 들려 운동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같은 경우에도 병원이 가는 데만 1시간, 온 데만 1시간, 또 가서 운동하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하루 가는 데는 3시간을 기본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일 끝나고 병원에 갔다 왔다 이러면 저에게 그난 나의 끝이었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 귀찮음을 이겨내야 해요. 그러니까 연골연어증은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자연치유를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해서 근육을 붙여야 하기 때문이죠. 또 조금은 나아졌다고 그리고 괜찮아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의선생님이 그만 다니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재활을 멈추가는 것은 약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물론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늘 전제로 합니다. 저처럼. 왜냐하면 근육이 붙어서 겨우겨우 연골이 괜찮아지고 있는 시점에 다시 운동을 멈추고 무릎에 무리가 가는 일상으로 복귀한다면 혹은 운동이 없는 생활로 복귀한다면 결국 연골을 다시 악해져서 저처럼 재발하실 것이고 혹은 상태가 다 악화돼서 저처럼 병원 진세를좀더 오래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운동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운동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 메디컬 뭐 자격증이나 아니면 관련된 학과에 진행을 했더라도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저 이렇게 오래 다녔던 것을 바탕으로 운동에 대한 조언을 좀 해드릴 뿐입니다. 약간 운동법을 기대하신 분들은 약간 좀실망하실수 있지만 운동법 보시기 전에 가져야 될 마인드라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은 혼자 하지 않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부디 재발 치료사분과 함께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편하게 했던 운동이 미세한 자세에 이렇게 약간 다리를 이렇게 틀어주고 다리를 약간 모아주고 무릎을 방향을 살짝 바꿔주는. 그런 자세교정만으로도 그러니까 땀이 난 만큼 힘든 운동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에 말씀해 드립니다. 즉 혼자 하는 것과 운동을 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저는 그 중요성을 알았기에 보험 한도 보상 횟수를 꽉꽉 채우면서 재활운동을 다녔고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6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어, 보험사에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헬스는, 헬스나 피트니스는 관절이 좀 좋아지고 많이 나아졌을 때 가야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고 망가지고 나서야 이렇게 근육에 그리고 운동의 중요성을 느끼고 헬스장에 간지 3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저도 가서 이것저것 기구를 많이 써도 제가 쓰는 하체 관련 기구는 단 하나 런닝머신이 있습니다. 런닝머신도 뛰는 것이 절대 없고 속도 보시면 2.5 있죠 2.5 면쪽 정말 약간 빠르게 적는 것, 정도입니다 그 정도 외에는 하체 관련 기구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운동 관련해서 재활운동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검진센터와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저는 약간 권장합니다 이유는 약간 어, 그러니까 좀일론화된 체계가 있어야지 음, 뭐 MRI든 뭐 X-ray든 아니면 의사선생님 처방이든 이런 것들이 소통이 좀 원활하게 전달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운동 관련 팁입니다. 운동 중에는 절대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제가 재활 운동을 하면서 병원을 갔지만 물론 저, 그러니까 저는 가면 은 어떻게 보면 재활 운동 한번 갈 때마다 저는 85,000원씩 내는데요 어, 재활 운동을 그 비싼 돈을 내고 가는데 가서 돈낸 만큼 저는 뽑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운동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운동이 끝나면 이렇게 치료사님을 불러서 다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핸드폰을 하고 운동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에서도 재활할 때 느끼지만 이렇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재활운동을 하는 것과 제가 정말 생각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재활 운동을 하고 나서의 어떤 근육이 느끼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게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비싼 돈들고 하시는 재활 치료니까 재활 담당 재활 치료서 분께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이 운동은 어디에 도, 도움이 되는 운동인지, 또 어디에 자극이 오른 건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세는 오른 건지. 그런 것들을 계속 물으면서 재활치료사분을 어떻게 보면 귀찮게 하시는 것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병원을 다니고 나서 그러니까 건강 관련해서 이렇게 사게 된 제품이 딱세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폼롤러 두 번째는 폼롤러를 같이 할 매트입니다. 매트는 저기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밴드입니다. 밴드는 사실 그렇게까지 꼭 필요하진 않고 그러니까 저는 비용은 거기서 약간 좀 심화된 동작을 선생님께 배워서 이 동작은 내가 집에 와서 해도 자극이 충분히 잘 오겠다라고 자세히 능숙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밴드까지 샀고요. 제 생각에는 밴드는 꼭 굳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폼롤러랑 요가 매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무릎 운동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릎 컨디션에 따라서 무리가 가는 운동이 있고 또 무릎 상태에 따라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다녔어도 운동을 제가 어떻게 보면 알려드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가장 기초적인 스트레칭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동생, 어, 운동 관련 동상은 2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시각적 여유가 되거나 뭐 어떤 식으로 제가 재활 치료하는지 그 운동 방향성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거라도 추가로 한번 촬영을 해볼지 고려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두 어, 개를 그러니까 폼롤러랑 매트를 사라고 한 이유는 무릎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도구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풀어주시면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태가 좋으신 날에도 좋지만 그러니까 아픈 데를 약간 좀 때려주는 느낌이랑 건강할 때 약간 좀 해주는 느낌이랑 좀 다르기에 뭐 이거는 개인의 판단에 맞게 했습니다. 그냥 연결해서 좀 이걸 찍으면 보호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친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싼 걸 줬어요. 검색해보니까 진짜 그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하는 8만 원 정도짜리 보호대를 해봤는데 보호대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맨 처음에는 너무 걸어다닐 때 나쁘니까 보호대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병원 좀 다니고 치료사분한테도 물어보고 캐디분한테도 물어보고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면서 종합한 결론은 무릎보호대는 가끔만 쓰되 정말 쓴다면 가끔만 쓰되 그리고 쓰게 되더라도 양쪽 무릎을 번갈아 가면서 한쪽 무릎이 아프시다면 한쪽 무릎만 착용했다가 벗었다가 착용했다가 벗었다가 하는 식으로 쓰고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장기간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게 되면 무릎이 보호대에 약간 의존하게 돼서 저희는 해당 무릎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약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받고 있지만 그리고 해당 항목에 큰 카테고리로 굵직하게 적어놓긴 했지만 수사치료는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진짜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이것도 역시 의학적 지식의 수준이 제가 판단할 수준을 벗어날 문제인 것 같기 때문에 이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선택에 맡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네요. 이거는 운동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면 연골 연합증은 참 외롭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통증은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행동의 제약도 많아져서 마음까지도 쉽게 병들 수 있는 질병이라고 전 대표적으로 생각 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움직이면서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그럼 성취감도 없고 어 사회적 동물인데 연골연화증에 찾아오면 행동의 제약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는 마음도 마음까지도 이게 금방 쉽게 병리되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골연화증을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처럼 작은 소망이나 아니면 목표를 정하시고 재활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제가 10km 마라톤을 언급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치료를 열심히 받고 어, 6개월 이후에 마라톤에 꼭 나가서 완주 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 잡고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이렇게 큰 목표를 잡기도 했지만 좀더 작은 목표도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무릎의 피곤함을 좀더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말을 잘못했죠.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약속의 중단 그런 게 없이 좀 오래 씩씩하게 산책하는 거랑 사람들의 약속을 내 건강 때문에 잠깐 중단하지 않기 그 다음에 친구들과 한강 따르니 자전거 이렇게 라이딩을 그냥 하는 걸 작게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소망들을 마음에 품게 되면 운동 가기 싫어도 내가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새벽에 불풀대면서 일어나고 악 압착스럽게 제약운동을 하게 됩니다. 뭐 긍정적인 효과는 이러는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런 목표는 눈에 사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무너지기 마련이기도 하고요. 건강한 신체에 올바른 정신이 깃든다이 말이 참 아프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현실적인 약간 좀 조언을 하면 작은 행복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약간 뭔가를 뛰고 하는 꿈 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활운동 후에 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마카롱을 먹는다던가 약간 그렇게 단 것을 입에 우겨 넣는 겁니다. 저는 주사치료나 힘든 재활치료가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좀 많이 컨디션도 까라지고좀 우울해졌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폰 아이스크림 하나씩 이렇게 입에 억지로 넣으면서 좀 버텼습니다. 이렇게 운동도 하고 운동하면서도 또 끝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런 게좀 그래 이 정도면 많이 나아졌겠지 라고 좀 생각을 좀 했거든요. 자기 위로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좀 현상이 나아진 게 눈에 안보였으니 그렇게 힘들게 땀나고 운동을 했는데도 뭐 막상 뭐 다음날에 뭐 근육이 막 아파올 정도로 하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날에는 진짜 땀이 반팔 반바지 입고 실내에서 땀나도록 운동을 했는데도 다음날 되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운동 한 부분에 그 근육통이 보통 초등학교 때는 8, 9회하기만 해도 그런 게맞는데참 그러니까 재활 운동에서 이렇게. 그때땐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예 없었으니까요. 뭐아튼그렇게 꾸역꾸역 단 거를 우겨 넣으면서 저는 병원에주 2회씩 꾸준히 다녔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3시간씩 거기다 버려갑니다. 아까 버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3시간씩이나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버린 시간을 운동하는 시간을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무튼 이렇게 작지만 행복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설정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운동, 재활운동이나 레이스를 하는 데는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아프면 좀 아프다.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라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리는 환자인 상태에서 재활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프면 좀 멈추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을 믿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소망 아니면 어떤 작은 기쁨 그런 걸간직한채 씩씩하게 좀 이겨내는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저는 치료 스케줄 이렇게 잡아주시는 우기 물었습니다 병원을 도대체 언제까지 와야 되는 건지 이게 솔직히 끝이 있긴 한 건지 그랬더니 그 원선생님께서제 상태를 보시고 더 이상 병원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알려준 운동 꾸준히 하시면 된다. 이 말을 들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병원에서 말하는 끝은 운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무릎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병원을 다니는 과정이 끝이었을 뿐 병원을 다니지 않아도 운동은 계속 해야 된다에 다른 의미의 새 출발을 말하는 것 같고요. 어, 대본을 쓰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부러진 매 다리를 고쳐주고 다시 자연 속으로 볼, 돌려보려는 약간 의 선생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대본이었습니다. 왜냐면 참 이거를 그러니까 예민한 부분도 있고 찍고 나서 이렇게 좀 후회된 감정에 실려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좀 격양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정보 전달이 안 되니까 또 지우고 찍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진짜 몇 주째 영상을 찍고 지우고 대본을 쓰고 수정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가 한 3개월 만에 원장님께 정기 진료를 하는 날이라서 이렇게 찾아가게 됐는데 예상대로 상태가 많이 좋아졌는지, 그러니까 운동 치료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알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이렇게 3개월 통통이로 보던 거를 6개월 뒤에 한번 다시 오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 되게, <웃음> 웃는 걸 생길 수가 없네요. 되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전기검진은 끝이 났습니다. 어, 물론 제가 약간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도 제가 느끼기에, 제가 만족하는 상태가 아니기에 조금 더 재활치료사분 지도하에 운동을 좀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어, 평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거한 2주에 한 번씩 그 정도로 갈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느끼기에도 최근 상태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을 때좀 허벅지 가까운 근육 쪽이 약간 아픈 정도? 어, 이전처럼 이렇게 관절 아픈 증상은 좀덜 했고요. 그리고 몸이 깔아져서 지치는 증상도 많이 덜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2kg, 3kg, 그러니까 제가 좀 운동하겠다고 걸어봐서 장 보고 오면은 한, 갔다 왔다. 그러니까 장 보고 오면 아까 그 얘기했던 그 폼롤러 스트레칭 30분 하는 거예요. 그러고 피곤해서 30분 잠니다. 그러니까 깔아져가지고. 그 일상의 반복이었는데. 요즘은 그 증상이 덜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들이 계속 쌓였던 그그 동안 1년이었으니까 병원을 나올 때 사실 좀 눈물이 찔끔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긴 했는데 오글거려서 참나게 못 넣겠네요. 그래도 작년에는 좀 괜찮아졌다고 할까 깝죽대면서분살도 조금 조금 하고 뭐 그러다가 그국은 다시 박살났기 때문에 <웃음> 다리에 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음파를 찍으면 어, 다리에,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검은색 공간을 이렇게 천공같게 나와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가 근육이 없이 물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 뜻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정도였다가 어, 6개월 갔을 때는 요정도까지 줄었다가 아니, 제가 쿠살하고 마라톤 하니까 여기까지 다시 <웃음> 좀 구멍이 더 커졌어요. 손동작을 잘못했는데 물이 더 찼더라고요. 아, 혼났습니다. 3개월 전에 <웃음> 아휴, 그렇게 재발한 기억이 있어서 에, 지, 가, 지금 절대 방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다시 저 메달 완주 메달 건강한의 상징의 완주메달을 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재활운동이랑 런닝머신만 해서 좀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운동량을 좀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스니깅면서 체력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내년도1 0 k m 레이스를 또 해야 되니까요 아무튼 일단은 잘 끝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저도 있으니까, 1년 동안 고생해서 된 저도 있으니까, 어, 좀만 고생하시고, 그러 그러니까 운동 꼭 꾸준히 가는거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